나 기다려 맞이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. 공식 석상에 직업하는 경우가 잦다고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린 데 이어 직접 회담장 바깥까지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이한 겁니다.